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홈프로에서 케이크를 사서 왔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디그 아이스크림을 구구도,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아, 홈프로스에서 몇번 케이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번 가서 더 사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족들한테 한줄 잘라서 줄게요. 사장! 이렇게 잘랐어요. 먹어볼게요. 아, 위에 마시멜로도 있더라고요. you okay. 아, 이번에 계기가 맛있는데 퍽퍽해요 조금 퍽퍽해서 아이스크림이랑 먹을때 나는데 그냥 먹으면 너무 퍽퍽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